안녕하세요, 피곤한 방송, 아날로그 오스피탈의 환, 나 닥터 조라고 할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자 두 분을 모시고 이걸 한번 체험단에 당첨이 돼갖고 이걸 무료로 받았어요. 아 이걸 한번 네. 어, 스피커나 어디나 붙여갖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혀 사전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신청을 한번 했더니 음. 이걸 보내주갖고 음. 뜯어보고 <웃음> 어 크기는 와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어. 이거 이만한 크기. 네. CD보다도. 아 음, 음. 이거 진짜 이거 음. 얼마? 여기 가까이서. 음, 10원짜리보다 음. 작다. 이거 10원 혹시나 이거랑 네. 10원짜리를 붙여도 네. 소리가 같을지 네. 네. 10원짜리를 지금 어, 양면테이프를 붙여왔는데 네. 크기가 한이 정도 차이. 자, 어우 크기가 이만큼. 자, 여기에 어, 약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스피커 뭐 윗부분이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붙이거나 핸드폰에 붙이거나 그러면 소리를 뭐 바꿔준대요. 음. <웃음> 약간 무슨 옷팬티 <웃음> 옷팬티 입어본 적 있어? 아, 없, 없어요. 옷팬티 입어 옷팬티 입어본 적 있어? 옷팬티 아. 입으면 뭐 정력에 좋아진 약간 그런 아. 느낌이. 아. <웃음> 아니 근데 이게 뭐 진짜 이만한 걸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백만 원이라면. 이게 어. 100만 원이라면 기대를 갖고 <웃음> 어 기대를 갖고 볼 만하고 응. 근데 이게 뭐 100원 응. 뭐1 0 0원에두개 응. 이렇게 준다면 아니 전혀 기대 없이 그냥 보는 거고 100만 원이라고 하기에는 응. 너무 저기 뭐야 무료로 주진 어, 않을 거 어, 아니 포장이 너무 형편없는데 <웃음> <웃음> 형편 <웃음> 포장이 근데 얼마지는 정확히 잘 몰라. 뭐 응. 대충은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환자들은 응. 어,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한번 그렇죠. 청취를 한번 응. 해 볼게요. 응. 우선, 오늘, 어 감상해볼 앨범들은 몇 개가 있는데, 자, 이거, 스틸리덴의 유명한 명반, 에이자. 요, 요 앨범하고, 아델. 아델의 요 앨범. 그리고 요거. 요거 뭐냐면, 차이콥스키. 요거, 어 고, 고 해상도 CD. 고 해상도 CD래요. 요걸 저희가 붙이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붙인 다음에 비교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붙이기 전자 여기 청취 위치인데 한번, 네. 한번 까지 한번 들어 주고요. 아, 이거를 한꺼번에 다 들었고. <웃음> 그러네. <그래>, 기억을 해내는 <웃음> 게 아, <했네. 웃음> 쉽지 않네. 음. 평소에 좀 많이 들었던 곡이면 좋을 텐데. 두 번째는 이제 에 형인가? 아데. 아델 아들. 아들. <웃음> 음. 저 이번에는 이제 요거를 스피커에 한번 붙여갖고 아 근데 잠깐만 보여주세요 진짜 응. 여기서 확대해서 잠깐 보면은 정말 작습니다 요걸 이제 1 0원짜리랑 비교해서 네, 네. 정말 작아요 요거 큰1 0원짜리 아니고 요즘에 나오는 작은 1 0원짜리 네, 네, 네. 작은 네. 1 0원짜리이 어. 비교 정말 작아요 개보림만 합니다 어 그러네 100원짜리 100원짜리랑 어. <웃음> 아니 <웃음> 이게 진짜 두 개에 100만원이면 저는 이단안 삽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소리가 또 완전 바뀌면 살 수도 아, 있지 아 그렇죠 응. 소리가 완전히 진짜 <웃음> 안 바뀌면 이제 귀밑에로 <웃음> 아 귀밑에 야 귀밑에 효과 있는 거야? 예, 네, 귀밑에 어. 효과 있습니다 아 귀밑에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아, 그건 약간 이거 모르겠다 자요 요 스피커는 지금 제네릭 83321 응. 응. 제 지금 스피커 스탠드를 통해서 이제 바닥에 거치돼 있고 요거를 여기 양쪽에 이제 우퍼가 있어요. 요거는 네. 어, 트위터랑 미드 우퍼가 있고 네. 여기 한번 붙여보면 그 인도 사람처럼 아, 가운데 이렇게 뭐어 뭐, 어, 모양만 보면 어, 외관적으로는 나쁘지 어, 않아요. 나쁘진 아, 않아, 나쁘지 않아요. 자 반대편도 한번 붙여보죠. 이 센터를 딱 맞춰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긴장되는 순간. 우선 네, 이거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웃음> 저는 음. 저는 바, 바뀌었어요 그지? 네. 나도 바뀌었어. 저도 바뀌었어. 네, 네. 어 이거 확실히, 확실히 바뀌네. 확실히 바뀌네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은 일단은 아, 모르겠어요. 오, 이게 왜 볼륨감이 지금 올라 올라간 저도. 느낌도 있고 확실히 볼륨감도 올라갔고 음. 그다음에 볼륨은 내가 아까 처음 들을 때 듣다 중간에 올렸잖아. 아니 그니까 <웃음> 지금 원래, 원래는 원래 음. 완전 9시였는데 음. 9시, 9시보다 살짝 위에 올라간 음. 근데 그 마지막 요거 붙이기 전에도 요요 음. 어, 요 볼륨이었는데 맞아, 맞아. 일단은 볼륨이 왜 올라갔다고 느끼냐면 전체적으로 선명도가 좋아졌어요 그 미들이 좀 살아... 아, 아, 미들이 음. 딱 살아있는 듯한 느낌? 음. 그래서 음. 지금 듣다가 솔직히 앞에 여기 나올 때부터 음. 뭔가 이렇게 그왜 관악기 불려고 할 때부터 음. 어, 뭐야 사람이 바뀌었나 <웃음> 분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나 <웃음> 희한하네. 어, 희한하네. 그래서 아니 이게 이게 나만 들으면서 아 플라시브인 건가 아닌데 내귀내기가 그러고 어. 이게 오버하는 건가라고 아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 이제 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렇게 현악기를 키다 보면. 음. 자잘한 그끼 음. 소리가 어, 어. 나는데 음. 아까는 그런 걸못 듣고 그냥 깔끔하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더 풍성해진 느낌과 함께데시벨이 음. 뭔가 커진 음, 더, 네, 음. 그런 느낌과 함께 그 자잘한 그런 소리들이 조금 더 귀에 들어오는 어. 듯한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명해졌다고 음. 표현을 하는 거죠. 음. 그렇죠. 어, 확실히 미들 때 여기 되게 좋아요. 어, 맞아 미들이 좀 네.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순간 어? 어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좋아진 거야? 달라진 거야? 아 투표 투표 투표 지금 저는 어 좋아졌다는 거야 한 분. 어 진짜.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백만 원이라도 달라진 거 아니야? 이거 <웃음> 100원이면, 100원이면 달라진 거야, 안 달라진 거야. 50원, 50원. <웃음> 아니, 저는 이거 가격 생각 안 했어요. 음, 이게 전혀 상관없지. 가격 생각 안 하고, 상관없이. 이게 5 0원이던뭐2 0원이던 음. 뭐 간에, 음. 1 0 0만원이던 간에, 확실히 달라진 건, 음. 달라, 달라진 건데, 음. 그게, 어, 일단은, 좋은 방 예, 미드, 근데 이거는 이제 음. 이 음악만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음. 이 음악만 들어봤으니까, 아직. 근데 요, 아까는 요, 요게 지금, 요 음악에서 부족한 음역대를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음. 어, 현악기나 관악기나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건 완전히 아날로그로 다들 이렇게 해서 녹음한 음. 거잖아요 음. 뭔가 디지털 소스가 아니라 음. 그래서 미드 음역대가 아까는 조금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른 음악이 비어서 음. 비해서 근데 그거를 소리를 이렇게 모아 모아준 느낌 이렇게 퍼져 있는 음. 거를 이렇게 음. 잡아준 느낌 음.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요런 소스에는 음런 소스에는 훨씬 더 좋아졌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 음. 다시 이제 아벨 한번. 음, 아 응. 이거는 콥스키고 개버린 두 개. 그, 어 그러게. Hello. 이건 어때? 아 이건 음. 저는 초반에는 못 느꼈다가 음. 어, 베이스 나오면서 확실히 달라진 달라진 게 밑에 저음이 더 이렇게 단단하게 딱 받쳐주네. 음. 저는 이 노래를 음. 좀 듣는 입장에서 음. 들어 좀 들어봤던 입장인데 저 아까보다는 확실히 선명했어요. 확실히. 아 그래? 확실히 선명해졌습니다. 확실히. 어택감이라고 그러죠. 음. 뭐 그렇게 퉁 치면은 나오는 음. 그 어택감 같은 게 선명하니까 더 이렇게 힘있게 나오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아까 클래식도 그랬지만 조금 더 이렇게 툭칠때 되게 힘있게 쳐주는 듯한 느낌. 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음. 그러게 난, 내가 들을 때는 아까 그 후렴 부분에 어, 저음이 사실 되게 많이 부 내려가는데 근데 지금 아까 네 말대로 저, 어느 정도 딱 저음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좀 들어. 이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그 이제 뭐 기타들도 그렇고 음. 뭐이 현악기들 뭐 어쨌든 케이블을 쓰는 악기들이 음. 좋은 선제 케이블로 바꾸, 바꿨을 때 음. 그 느끼는 그, 그 선명도와 또 단단함이 있잖아요. 어. 아니면 이거 그거 그 있잖아 기타. 그 위에 뭐 붙이는 거 있잖아. 아.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뭐쇠쇠 같은 거, 쇠 같은 거 뭐, 이렇게 다 달아가지고. 이게 바로 헤드 달아. 쇠도 이렇게 잡는 아, 아, 아, 아. 거. 그럼 뭐 서스테인도 좀 늘려준다. 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같은 효과인가? 근데 그거는 음. 이거에 비하면 너무 효과가 아. 미비하고. 아, 아니야 그것도 괜찮았어. 어 근데 음. 이거는 좀. 근데 헤드 이제 넥솔림 때문에. 음. 아.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들었던 느낌은. 고음역대보다는 음. 이 중간 중저음역대 중중... 네, 확실히 효과가 있는 음. 어것 같아요. 확실히 미들 어. 말씀하셨듯이 미들이 음. 세지니까 음. 힘이 좀더 생긴 듯한 음. 느낌, 존재감이 확실히 딱딱딱 음. 음. 살아나는 음. 느낌 그런 게 확실히 딱좀 느껴지네. 음. 스틸리덴까지 한번 듣고 어, 스틸리덴 떼고 ]까지. 한번 다시 어, 한번 오케이, 오케이. ABA로 한번 아, 아, 네. 네. 플러시 보 효과는 아닐까? 뭔가 이제 바꿨으니까. 그렇지.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진 않죠. 그렇지. 우리 아, 그렇지. 아무래도 아 우리는 환자들이 있네. 여기까지 음, 그래. 듣고 네. 떼고 한번 음. 가볼게요. 네. 또 이거 버리긴 아까우니까 뗐는데 막 스피커 보장 떨어지고 있는... <웃음> <웃음> 어때? 변화가 있어? 많이 달라지. 자, 근데 확실히 달라요. 음. 확실히 다른데, 음.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음. 자, 이게 이 음악에서는 이걸 아까 저거 달았을 때 음. 되게 더 하, 아니, 스네어나 킥이 훨씬 더 단단해졌거든요. 음. 근데 그게 오히려 음악을 무겁게 만드는 요 음. 어, 그래서 나는 이 음악이 이렇게 어떤, 그렇게, 어, 이렇게 저음역대를 꽉 잡아주는 게 음. 오히려 이 음악 이음악에는 음. 좀 마이너스여서 너무 음. 음악이 무겁게 들리니까. 음. 어, 그래서 자 그럼 망기태는 어, 어, 네, 네. 네. 어떻게? 어, 예. 제 생각에도 일단 그 미들이랑 음. 베이스나 그 나오는 신스 베이스 같은 소리가 음. 되게 타이트했다가 음. 단단하게 잡아줬다가 음. 떼는 순간에 살짝 그 플랫해진다는 음. 느낌을 음. 음. 받았는데. 음. 근데 이게 음향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음. 이제 우리가 뭐 이거를 가지고 음악을 만져야 되는 사람이라면, 음. 이거를 껴서 뭔가 주파수가 어디가 자극적으로 변하는 거면은, 음. 그렇게 따지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이고. 근데 자, 그러면은 음. 뭔가 비슷할 것 같은 10원짜리를 양면 테이프 붙여갖고 이것도 소리가 바뀌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웃음> <웃음> 아, 자. 아, 10원짜리. 뭐, 뭐. 환자들을 또 위해서라냐, 또. 근데 이거 응. 10원짜리 붙였다 뗄때 도장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웃음> 10, <웃음> 10, 10원. 10원 <어차피>. 붙여 이건 어때? <웃음> 전혀 효과가 없네요. <웃음> <웃음> 저와 제가 듣기에는. 어떠세요? 닥쳐죠 100원. <웃음> 100원까지. 100원까지, 100원까지 <웃음> 한번 가보고. 너무 싸서 그랬어요. 아, 너무 싸서? 어. 응. 너무 10원짜리라서. 이걸로 다시 바꿀게. 네. <웃음> 100만원짜리로. 네. 응.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어, 받았던, 요, 근데 이거 이름이 응. 뭐예요? 이름? 아니, 이거 레, 레조넌스 칩이래요. 어, 레조넌스 칩. 응. 어, 레조넌스 칩. 응. 레조넌스는 뭐, 공명. 음. 응. 공명 같은 걸 레조넌스라고. 응. 레조넌스 칩을 다시 한번 붙이겠습니다. A자, 다시. 어때요? 확실히 음. 잡아주네요 근데 이 음악에는 좀, 좀 과하지 않나 음. 어. 지금 처음 붙였을 때보다 효과가 반감된 것 같은데 아, 아 스피커가 헷갈려하나? 이게 동전인지 <웃음> <웃음> 이게 안 보이니까 자기는 어, 뭐야? 어 여기 뭐 이마에 붙여서 <웃음> 뭐야 1 0 0원짜리인가 이게 100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 헷갈린 거? 음... 몰라 나도 조금은 바뀌는 것 같아요. 에이. 조금은 바뀌는데, 또, 어, 우리는 기타에 또 이제 귀가 확실히 열려있으니까, 기타 소리가 조금 앞으로 한. 네, 살짝 컴프레서 음. 살짝 더. 맞아, 맞아. 걷어 맞아, 걷어 맞아. 조금 앞 아, 컴프레서도 아, 좀 네. 앞으로 이제 나가, 앞으로 이제 한 발자국 나온 음,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들잖아. 그런 느낌이 좀 네, 드는 것 같아요. 음. 음. 믿을 대역을 음. 올려서 올려주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음. 살짝 컴프를 조금 네, 더 세게 걸어준 느낌? 10원짜리, 100원짜리는 전혀 이거 없었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네. 100원짜리... 뭔가 바뀌긴 좀 했어 100원짜리 붙였을 때도 뭔가... 근데 믿을 때 여기 움직인 것 같지 않아요? 응, 음, 맞아요. 믿을 때 여기가... 믿을은 아니고 음. 저음 쪽에 살짝 뭔가 움직인 것 같은 느낌 조금 음. 있는데 저는... 저도 크게 느끼지 못해서 자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음, 근데 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 음. 뭐, 요런 거한번 해줘. 이거, 레조너스 칩, 칩, 음. 요거. 얼마면 나는 사겠다. 자, 우선. 얼마까지 난줄수 음, 있다. 음. 음. 저는 10만원. 두 개에 10만원? 네, 두 개에 10만원. 만약에 10만원이라면, 어, 그래, 살수 있겠다. 음. 근데 이제, 10만 100원부터는 사지. 못해 아, 10만 100원이면 안 된다. 네, 아, 100원은 음. 못 사고. 음. 얼마만 사시겠습니까? 저는 3만원 어, 3만원? 어, 네. 두 개에 3만원? 1만원0럼1원처럼와 네. 네. 네. 그니까 이제 좋아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달라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음. 저는 사서 들어보고 그때그때 그때 쓴다라는 개념으로 음. 그러면은 3만원 이상이면은 음. 아마 네. 본연의 좋은 스피커가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음. 비싼 돈을 주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음. 네. 5,000원이면 산다. 아, 5,000원. 5,000원. 자, 근데 한, 우리가 5,000원. 아, 근데 이거를 응.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했다가 응. 어, 정말로 그 가격이 그게 아닌데. 응. 너무 뭐. 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까? 예, 뭐 그럴 응.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네. 34,500원. 살 만하네요. 네쿠스터 예. 살 만하네요. 34,500원. 완벽하요네 네, 네. 어, 개에 34,500원. 그것도 네 개. 응. 그러면 하나에 9,000원. 아저살 <웃음> 만하네요. <웃음> 5,000원 꼴이나 어, 하나요? 괜찮네요. 자장군은 괜찮다고 봅니다. 5,000원 너무 막대신 <웃음>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 웃음> 그래, 스피커, 아, 내 네, 스피커, 뭔가 좀 아쉬워. 어, 아쉬, 어, 아쉬운데 스피커를 어. 바꾸기는 또막돈이 또, 어, 많이 들어가고 어. 그러니까, 저거 붙여갖고, 어, 뭐한 1% 2% 바, 바, 바뀐다. 어. 그러면은, 뭐, 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음. 근데 이건 진짜로, 음. 그냥 외모적으로만 봤을 때는 3만원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음. 봤어 나도 맨 처음에 봤을 때 음. 이걸 그러니까 너무 내게 네어 너무 를 어떤 스타일에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지금. 아까 가장 많이 변했던 자이콥스키아자이콥스키딱그그 어, 어, 어. 음. 그 현악기와 간악기 힘을 딱 실어주는데 어. 어 너무 좋았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대전. 야 이거 98년부터 만들었대 이야 어디서 와 98년부터? 야 각종 어디오 기기 멀티티 멀티티 왜 너무 재 TV 메이드인 재팬. 어 일본을 확실히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일제 <웃음> 일제는 일제는 좋아한 <웃음> 스바라지. <웃음> 방금 엄지 손가락 올라간 거 아니에요 방금? <웃음> 스바라시아이아 예. <웃음> 아. 아, 이거 근데 방사능 묻은 거 아니야? 방사능 때문에 아, 소리가 바었나자 아무튼 어, 그래. 뭐 오늘 결론은 팍 음. 어, 소리가 확실히 변한다. 아 변한다. 바뀌긴 하는데 아어 그게 어떤 음악에는 좀안 어울릴 수 있고, 그렇죠. 어떤 또 음악에는 네. 또 좋고, 맞아. 근데 이게 뭐 음식에 라면 스프 넣는 것처럼 뭐확 변하는 건 아니고, 음. 약간, 음. 약간 멸치 한 마리 정도 넣은 것 음. 같은 이게 <웃음> 살짝 향. 어, 어 이게 바뀌긴 향. 했는데 그약 어, 살짝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한만하처럼 <번> 예. <웃음> 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음. 네. 자 치료 되셨습니까? <웃음> 네. <웃음> 벽이 남. <남는 웃음> 아, <웃음> 아 아직도 환자의 길은 아직도. 자장기 2번. 장기입원. 장기입원 장기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네.